세 여자 옆에 한 번만 보여줘. <웃음> 너무 풍그래 <웃음> 여자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건강 검진 해가지고 배가 다 밀렸거든요. 분홍 배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여러 기지개. 한마디 하시죠. 코, 코들이대지 말고 맨날 냄새 그렇게 똑같은 냄새 맨날 맡다가 뭐가 다른데 아, 저기야 아, 너무 귀엽네 11월이 되자마자 트리를 만들었어요 예쁘죠? 이거 작년에 윤아가준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이것이 요즘의 근황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자 근황이라고요 야야야야야야 비교체형 이건 뭐야? <웃음> 이거 토레스야어주체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밥 맛있어. 먹고 먹어야겠다 네. 정말 무겁네요 예쁘잖아요 아, 이게 것도 아, 무거운 건가요? 아 그쵸 그죠아뭘그 뭐 찍고 있어? <웃음> 들으라고 맞아, 아, 아, 어이없네 어, 아침 아, 나와 근데 이거 사연얘에도 있다 어 맞아 오. 청진아네 어, 어, 먹어안 돼. 안 돼. 어 엄마 먹안 돼. 안 들어오나 봐. 왜? 불이 안 들어오고. 나. 여기 옆에. 난리났다 여기. 어해야 <웃음> 여기 a 야 여기 누가 구미들 에 남겨놓고 간 여기다 보관해 안내야 미안한데 선이 부장 났나 보다 안타깝게 어. 됐 <웃음> <웃음> 심지어 샤오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택배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리뷰 찍어야 돼가지고 바랐는데요 오늘 바로 써보려고요 스카인드 매직크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뮤드에서 이번에 립밤 대용량 나왔다고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요 저것도잘 써보겠습니다 어, 무향이고요 확실히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신발 제가 다음 달에 친구 결혼식 때문에 베트남에 가거든요 굽 있는 거 한번 사봤어요 이거 볼 늘려야겠다 아, 발에 피가 겁나 안 통하긴 하는데 예쁘다 그리고 요거 립 마스크인데요 이번에는 립밤 요렇게 세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 거는 파우더룸 미션 우수 상품으로 받은 건데 어뮤즈 꽃물이에요 이것도 파우더룸 리뷰 이벤트로 받은 카밀 핸드크림 세트 마지막 이짱큰 박스는요 제가 IBK의 아, 알투스 멤버십 성공했거든요 실버이긴 한데 드디어 받은 멤버십 물품입니다 코팅한 박스가 들어있고요 왜냐면 저는 실버이기 때문에 야집어 그건 없어요 아, 유자 앞이 켜보산 봉투에 들어있는 거는 뭐 캐리커처 패치 이거는 멤버십 할인권이 있는데 이거 시즌 그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문자로 할인코드 보내줘서 사실 다 썼어요 아 이게 포토카드입니다 이렇게 잘안 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가까워라 이렇게 들어있고요 사인볼새 신발 냄새가 나요 진짜 제일 갖고 싶었던 거 근데 이거 그 경기장 매점에서 팔더라고요. 소랑이 응원봉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불 켜면 파란색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 유니폼입니다. 저는 실버라서 홈 유니폼만 받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뱀이. 그래 <웃음> 어. <웃음> 맞아. 버스는 한 번도 안 타봤어. 디비스커스티랑 <웃음> 진짜 호텔 이비스 <웃음> 여기 어나 뭐를 왜 이래? 언니 <웃음> 여기 그거 있잖아 인생 내커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웃음> 비디오였어. <했어. 웃음> 해보세요. 원도 원두 있어. 원도야 어. 우 와. 완전 좋아. 아니, 나 이거 갈아서 먹을 수 있거든. 세미 취향 저격이네. 오. 어. 그런 거 같은데? 무선 충전기래 오? 어? 빨리 열어봐. 야야야. 핑크색이야? 핑크색은 아니야. 어 근데요. 아, 어, 어, 핑크색이야. 어. 핑크 어. 어머. 어, 어머. 귀여워. 어머. 귀여워. 귀여워. <웃음> 아, 나 어. 이거 쓸 때마다 근데 콩물라 진짜 나 너무 좋아 나그 진짜 한통 갖고서 이거 막 이렇게 어서 눈을 땡그랗게 떠놓고서 아니 근데 진짜 좋다뭐 향기는 롬비션이랑 똑같은 향인데 좀더 진하다. 나야 나 그거 한번 보여줘. 뭐? 너의 상금하면 <웃음> 그리고 오늘 있죠? 이게 뭐.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베네피트 난데. 뭐가 뭐. 아니라 난데. <웃음> 아 이렇게 해야지 베네피트와 함께하는. 이게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웃음> 아니면 뭐겠냐고요. 이러고 밖에 다니냐고 물었어요. 제가 엄청 다급하게 이러고는 안 다니죠. 왜 다급하게? 혹시 <웃음> 남자친구인데 친구라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남자친구만 헤어졌죠. <웃음> 야, 빨리 빨리 좀나아서 왔어. <웃음> 너 헤어질 거래, 인가 <웃음>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목소리도> 뭐? 그냥 먹을까? 이거 VJ뿐이에요? 유튜브이 콸갈콸유자랑 같이 실려고 하는 의자 드디어 같이 뽑으 중. 좋네 의자야, 편안해 이제 어떻게 앉는 건지 알았어? 그 담요가 좋아? 그게 매끈매끈해서 좋아? 눈만 깜빡거리지 말고 대답보하는 말이야 뭘 샀거든요 아이맥의 단점은 그거예요 집이 아닌 곳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저는 사실 그냥 옷이 에서한번 일하고 이제 집에서 할 일을 다 해놓고 밖에서 일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게 맘처럼 되지 않고 맥북을 샀습니다 이거는 에어팟 맥스를 샀을 때 만큼 그렇게 행복하진 않네요 컬러는 실버입니다 왜냐? 실버가 제일 쌌어요 넌뭐 봐? 나비파 귀에 아. 그 곰돌이 날고 있습니다 어. 쥐 곰돌이 달고 있으면 봐요. 양이거든. 양이야? <웃음>